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민정힐링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 사실 꽤 있으시죠? 네.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려고 하면 정말 많이 힘들다. 그리고 허리를 반대로 젖히면 조금 더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적합한 운동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흔히 허리를 숙일 때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네,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허리 디스크 요추의 추간판이 탈출이 되었다는 하 그런 병명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 디스크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눌리는 이 중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어 어때요? 우리 앉아있다 보면 배에 힘도 조금씩 빠지죠 그러면 허리는 점점 뒤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밀려나게 되거든요 특히 이때 허리에 디스크 부분이 뒤쪽으로 많이 밀려나오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터지는 분들까지 계시죠 척추 쪽에 내부 신경에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많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네,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저리거나 당기는 분들한테 이 운동은 오늘 좀꼭 필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어, 허리가 아프신 분들 중에서 반대로 척추관의 협착증이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운동이 아니고요 다음번에 다른 운동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하는 이 허리를 젖히는 맥킨지 운동법은요 허리 디스크 그가 그러니까 숙일 때 허리가 더 아프고 전골 자세를 할때 굉장히 허리에 부담이 심하게 오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좌전골을 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이맥킨즈 운동법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서 허리의 근력을 많이 강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좌전골도 시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세요. 이 영상 허리가 아프신 분들께 그리고 많이 널리 카톡으로도 공유해 주시고요.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가셔서 뒤 엎드려 주세요. 네.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손도 밑으로 내리고요. 잠시 배를 크게 움직이면서 숨 쉬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이렇게 허리 쪽에 많은 압력이 있는 분들은요 먼저 배로 크게 숨 쉬면서 허리 쪽이 편안하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동작을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양손을 이렇게 자신의 얼굴 옆으로 팔꿈치 바닥으로 놓으시고요 이때 팔꿈치 간격은 너무 좁게 놓지 마시고요 네,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해주세요 손가락 넓게 벌려주시고요 어깨와 팔꿈치를 수직선에 놔주세요. 그리고 동작해 보겠습니다. 이마 살짝 대셔서 내쉽니다. 들이마시면서 허리 서서히 위로, 네, 어깨 견갑골 부분을 팔꿈치를 향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등의 힘도 더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허리를 들어 올릴 때 어깨를 내리면서 허리 위에 있는 등뼈를 같이 들어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척추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들어 올릴 때 등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내쉬면서 아랫배 서서히 안으로, 천천히 윗배도 가볍게 안으로 보내주세요. 네, 잘 하셨고요. 손바닥 바닥을 힘껏 눌러 주시고요 어깨 팔꿈치 쪽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발등 허벅지 누르시고요 마시면서 천천히 위로 어깨가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내리면서 허리와 등을 천천히 위를 향해서 들어 올려줍니다 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올라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어깨가 이렇게 굽어있는 분들은 이 움직임이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네,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주고 손바닥을 밑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배를 내미지 마시고요. 허리 등을 위를 향해서 머리 방향으로 길게 들어 올려주세요. 허리가 이 자세에서도 아프신 분들은 발 간격을 더 넓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쉬면서 아래로요. 발등과 앞쪽 허벅지면을 누르시고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손을 계속 아래로 어깨도 내리면서 허리를 등 방향으로 등은 머리 방향으로 길어집니다. 네, 꼬리뼈에서부터 머리 방향으로 요 척추가 전체적으로 위로 쑥 올라가는 이미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몸, 특히 근육과 힘줄들이 그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할때 어떤 겉에 보이는 모양보다 힘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로 아랫배, 배꼽, 윗배를 서서히 당기면서 내려오세요. 네, 허리 운동을 하실 때 배를 너무 늘어뜨리지 마시고요. 발등 허벅지 누르고 들이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허리 등을 길게 들어 올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이 힘이 잘 들어가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뒤쪽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안으로 힘이 조여지면서 강화되는 것도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좋겠죠. 발등 허벅지 누르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당겨주세요. 윗배도 살짝 안으로, 골반의 안쪽에 관략근들의 힘이 서서히 들어갑니다. 네, 이제 내려와서 잠시 이완하시고요. 네, 이제 잘하셨고요. 이제 일어나 볼게요. 무릎을 앞쪽으로 조금 더 가져오시고요. 잠시 고양이 자세 지나서 아기 자세로. 네, 그대로 아기 자세에서 잠시 휴식 취하시고요 젖혀져 있던 허리 공간 다시 길게 유지합니다. 손 무릎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발등을 그대로 아래로 꼭 눌러주시고요. 네, 어, 너무 잘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엎드린 자세에서 어디서든지 다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이 동작은요. 특히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네, 숙이려고 하면 허리가 아픈 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동작입니다. 이맥힌지 운동법이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허리가 아픈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